네 여기도 마지막에 피드백이 필요합니다. 아, 그래? 네. 됐나요? <놀린> <웃음> <놀린> <놀린> <놀린> <놀린> <너무 과해>, <놀린> 아 <웃음> 진짜 징한 놈이다. 이거 진짜 어 된다, 된다. 불르 깝지나? 네. 안 나는 건뭐 어쩔 수 없고, 그냥 이렇게. <웃음> 모니터? 네!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아 가는데, 이거 아닌데 뒤에 마무리가 안되네 이제 끝에 남는거야? 두 가지 남았는데요. 예, 음. 끝에 이거만 음. 이거랑 팔굽팡이 음. 사운드로 이거도 괜찮거든. 볼 줄여가지고. 그럼 저 클린으로 해갖고 오버드라이브를 해볼게. 어, okay. 음. 이거 켜놓고 할까요? 한번더 해봐요. 네. Kopf. 네 <놀람> <놀람> <놀람>